뽑프 뽑기를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1 5부터 갈게요. 고고. 과연, 아, 아직 나 그거 못 뽑아. 오! 뭐지? 빨리 니케나 하라는 뜻인가? 참, 또. 이렇게요. 해 그냥 니케를 하라고. 돌아가라고 하다니. 자, 아! 불안하다, 싸안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오고 친다이 픽돌, 이 픽돌 어디서 많이 봤는데,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 40뽀 아, 50뽀 아안돼 이거 뭔데 없는 게 맞나? 아! 이번엔 아니겠지. 이번엔 아니겠지. 아, 또 마지막에 있네요. 오, 없는 거, 없는 거. 이번엔? 야 무기까지는 안 말할게 하겠습니다 그냥, 그냥 에라이 그냥 콜라보니까 명함이다 알지도 못해 성능도 안 좋아 뭐가 더 이쁘지도 않아